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양매수 지금 옵션, 음, 주간옵션 어, 위클리 옵션이죠. 매주 목요일마다 어, 만기가 돌아오는 어, 주간옵션이 9월 23일날 어, 자, 새로 상장이 됩니다. 자, 새로 첫 거래가 일어나죠. 매주 어, 목요일마다 우리가 복권 사듯이 로또 복권을 사듯이 이 옵션 투자를 하게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기일은 옵션 만기일은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로또 를 복권을 살 필요 없이 이제 옵션 주간 옵션을 매수를 하면 은큰 기대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요번에 9월 5일자로 우리가 양매수 주간에 이제 낮에 그죠 추천한거 있었잖아요 9월 5일 목요일 이때 한번 우리 한번 양매수 한번 해보자 어떻는가 그죠 근데 9월 5일자는 상당히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콜 270짜리가 장중 0 5 4였고풋 260짜리가 장중 0 5 0.68이었습니다. 양매수는 이제 1.2가 되죠. 두개 합하니까. 그때가 이제 오후 2시 30분경이었죠. 그때 제가 양매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죠?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그러니까 1.2니까 이게 이제 그다음 날 9월 9월 5일 종가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 네. 완전히 1.2였잖아요. 그죠? 영수가 근데 0.95로 떨어졌죠. 콜이,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9월 5일자는 다시, 또 떨어졌죠. 또 떨어졌습니다. 푸시 이제 떨어져 버렸죠. 푸시 0.62까지 갔던 게 0.33으로 떨어졌어요. 0.7일이 됐죠. 자, 9월 6일 종가 0.7일. 그다음에 9월이 네, 9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네. 또 올랐죠. 주가가 0.7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9월 10일은 어떻게 되죠? 9월 10일은 끝났고 9월 저 11일 그죠? 만기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실패한 것도 알아야 되니까 수이죠 이게. 수요일. 자. 조가 이제 결제일 날이죠. 만기입니다 자, 콜. 어, 272. 270이 어떻습니까? 270점 84로 결제지 수가 떨어집니이 결제 지수가 중요하죠. 만기, 결제지수는 200 고수피 2배, 결제지수는 270점 84입니다. 270점 84니까 270코를 사는 거니까 0.84가 수익이 되는 거죠. 0.84가 .84. 가격으로 결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푸은 꽝이죠. 붓 260짜리는 행사는 응. 이은 행사가 안 되니까 제로입니다. 그래서 양매수는 현재 그러면 0.84가 되죠. 자 0.84 이게 원래는 얼마였죠? 1.2였죠. 우리가 장중에 1.2의 양면수가 1.2였죠. 그러니까 1.2의 몇 비입니까? 네. 손실이 맞죠 그죠? 손실이 맞습니다 0.84 1.2의 0.84 나누기죠? 1.2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0.68이 됩니다. 0.68 8 배. 무슨 말이냐면 1000만원 같으면 680만원 밖에 안되는 거죠. 소실이 난 거죠. 320만원 소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아무리 때나 들어가면 이렇게 손실이 납니다.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손실 나는 것도 봐놔야 우리가 어떨 때 양배수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간 옵션이 오게 되면 주간 옵션, 위클리 옵션이죠. 자, 위클리, 위클리, 위클리 그죠? 옵션. 자, 매주 오, 이제 목요일마다 방기가 이제 돌아오죠. 자 매주 목요일마다 방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권을 산다니까,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을, 로또, 로또. 오늘 을 사듯이 말이죠 매주 목요일 배팅합니다 자오장에 배팅을 하셔야 해요 우리가 매수플레이를 하잖아요 매수플레이를 하니까 오장에 매수플레이를 하고 복근 사듯이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플레이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그죠? 네 번, 다섯 번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고, 어, 이러다 간다. 음, 나중에, 이제, 음, 매도 게임도, 어, 이제, 하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서, 응, 음, 이제, 막 이래, 그죠? 막 이래. 그 수익금으로 베팅합니다. 자, 평소 때는 말이죠. 평소 때는, 평소 때는 선물로 매매하세요. 선물로 매매하셔서 매매 감각을 익히시고, 그리고 이제 수익금을 모아서, 그죠? 또 만길에 예, 배팅합니다. 만기일에 예, 옵션에 예, 배팅합니다. 배팅합니다. 자, 그러면 예, 그자이 수익금을 모여서 큰 수익이 진행됩니다. 중소 때는 그죠? 중소 때는 말이죠. 옵션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옵션 매수는 건물. 어떨 때 옵션 매수를 해야 되냐면 돌파가 될 때, 돌파 매매할 때 돌파 매매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매수하면소실나요 그리고, 음. 자, 선물로 매매하실 때는, 에, MACD를 활용하는 거예요 MACD. 활용해서, 매수치점, 어, 어, 매매 시점을 고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옵션대박도 한번 만들어보고 주간옵션도 해야됩니다 주간옵션을 특히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매매를 하는거니까 여기서 인생승부를 건는거죠 승부옵션 자 이게 이제 9월 5일자 목요일이 우리가 양매수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2시 30분경에 그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9월 5일자를 왜 양매수를 했는가 볼까요 9월 5일자 같으면 여기가 이제 8월 30일이고 여기가 9월 2일이고 3일 9월 4일 날 이제 드디어 돌파가 되었죠 9월 5일 날 이제 장때 또 장승을 또 일으키게 되죠 강력하게 9월전구월 의자. 한참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양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갔는데도 그죠? 지수는 올라갔는데도 이때가 정가가 264.70인데 그죠? 포인트나 올랐는데도 그죠? 손실이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올라도 어, 옵션 양매수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어, 옵션 매수로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시이게알 수가 있죠, 그죠? 음. 우리가 9월 5일자로 응? 2시 3 0분그 양매수가 들어갔는데, 예, 이때가 어, 종가가 264.70입니다. 근데 270짜리가 어, 등가가 됐는데도, 그죠? 270.84로 결제를 받았는데도 수익이 안 나고 있죠, 그죠? 양매수는 수익이 안 나고 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진입을 해도 안 된다는 결론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찬스를 놓치게 되면 옵션 양매수는 물 건너갔다. 매매해봐야 손해가 나니까 차라리 이때는 일단, 찬스를 놓쳤잖아요. 네, 돌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물 매수로, 선물로 매매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매수 네,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니까. 자, 매수의 대박 조건을 말씀드렸죠. 그죠? 행복한 달간 진행하고, 네. 그 다음에 저점, 저점이 형성된 상태에서 진지, 대박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올라가가지고 등가가 되었는데도, 270이 등가되었잖아요. 막일날. 등가, 어? 등가가 되었는데도 어,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어, 손실이 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때는 뭐 이게 찬스를 놓치버리면 선물로 매매하시는 게 속편하죠. 선물로 그냥 매수해놓으면, 뭐 시간만 지나면, 그죠? 올라가면 또 수익을 시는 거니까, 선 매수로. 주로 평소에는 선물 매수로, 선물, 로 매매하시는 게 좋고, 돌파가 예상된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그때는 옵션 양수로 해가지고 한번 시대해본 만 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옵션 만기일 그죠? 옵션 만기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이 만기일에는 음,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4 배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단5 분만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 옵션 매주 목요일마다 그런 이벤트 잔치 날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양광이 될 수도 있고 미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미미하게 진행될 때는 선물로 매매하시고, 음, 기대가 된다. 이럴 때 옵션으로 매매하면서 이때 한번 길를 포착해서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실력을 갖추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간 옵션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복권 사듯이 배팅을 해보면, 100만원씩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써서한 뭐 300불고, 그죠? 한번 그어도 뭐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개일 날 5시간 대 들어가는,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매매하고 싶은 매매 충동을, 매매 충동을, 참아야 되겠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평소 때는 선물로, 한두계약으로 매매를 하시고 어, 자, 옵션 만기일 날 한번 음, 결정적일 때 한번 예측을 해서 한번 진입해서 수익을 쌓아가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뭐냐면 양매수를 아무 때나 그냥 올라간다 해가지고 양매수를 해봐도 자7 7 0짜리 이게 결, 결제 가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점 못가죠 0.84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죠? 5포인트나 올렸어요, 이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 우리가 양매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보다 5포인트가 올랐는데도 오히려 손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양매수가 얼마나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를 받아들이고. 미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야간정도 272.10으로 어 마감이 되었습니다 0.90이나 올랐어요 아스닥 선물은 1 4는하락고1는 하락했고, 그1 4는하 정시에는 외국인들은 5 6 7개약이나 매수를 아, 했고. 계서 손으로는 지금 고 있는 중이고 흠흠 <웃음> 어개 지금 추석은잘 지냈는지 궁금하고 주식 투자로 실패하셔서 또이 선물 옵션을 하게 되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선물도 매매 어렵고 옵션은 더 수익내기가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될듯때듯 한데도 꽝이 되버리죠. 옵션은 옵션은 시간 가치라는 거품을 매매를 하는 거니까. 가만히, 지수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하락을 해버리죠.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요 보세요. 9월 5일자로 우리가 코어 이거 70자로 0.54에, 이때가 이제 9월 5일자니까, 9월 5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9월 5일자입니다 여기가 어 종가로 어 코스피 200이 264.70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제지수는 270이잖아요 5.3이나 올랐는데 도6포인트는 뭐 올랐죠 거의 거의 6포인트나 올랐는데도 수익이 안납니다 이 포라는 것이 수익이 잘안 나요, 여포인트 6포인트나 올랐는데도. 6포인트나, 포인트나 올랐는데도 0.8밖에 안 돼요, 인적 뭐가. 부스만 당연히 꽝돼 버리죠. 260짜리도 뭐 제로가돼버리죠 결제지수가 270.84로 끝났기 때문에 0.84로 결제받으니까 0 5사 매수한 사람은 조금 이익이 났지만 양매수는 손실이 난거죠. 거의 6포인트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양매수는 수익이 안난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클리어 옵션, 주 옵션이 탄생이 되는 거니까 어, 이 옵션 만길 때 변동되는 그 내기라든가 변동 그 흐름 어떨 때, 어떤 시점에 우리가 배팅에 들어가야 될지 시점 포착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배팅을 하면서 수익을 한번 차고차고 한번 모아보도록 해봅시다. 이게 공부를 자꾸 해 봐야 됩니다. 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게 그죠 공부를 해 보고 어, 어, 상태도 파악을 하면서 어. 이게 이제 망길 날 어, 흐름이죠. 이게 양 양에 들 겁니다. 로그인들이. 점점듯 되고 내려오고 그렇죠? 얘는도 놓고 또 올라 내려버리고 내려 가는 듯해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듯 해놓고 또 내려버리고 또내려는 듯하다가 또 올려 올려갔다가 또 내려버리고 엄청나게 힘든 이런 행복장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여기 이 점을 붕괴시켜놓고 또확 올려요 그죠 이게 또곧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마감을 해버리 거죠 두 시간마다 두 시간마다 올렸다가 또내려버려고 그죠 두 시간마다 두 시간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래서 자주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석을 취할지 분석을 해서 이 분석인의 의를 파악을 해야 니다 이제 주관옵이이 생기니까 이런 흐름이 이런 이런 흐름이도 많이 매도를 많이 할 수도 있겠고 빵을 시켜버수지있하니까 뭐 이거는 이날은 거의 양꽝이죠. 콜 270도 1.28까지 올라갔던 것 같다. 0 8 4에 결제시켰으니까 그것도 반꽝이죠. 반꽝. 스는꽝 됐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양배도를 하게 되면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것도 내려가지도 않고 푸중이 잘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을 음, 5시간 이후에, 이후에부터 예, 수익을 한번 재보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은 예, 어, 주간 선물, 주간 옵션 어, 대비하기 위해서 양매수를 했었을 때, 9월 5일째 양매수를 했었을 때 손실이 예, 나다는 사실, 무려 무려 6포인트가 올랐는데도 양매수는 오히려 손실이다. 그죠? 9월 5일 자, 장중에 매수한 양매수가 결국은 손실이 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런 점을 알면서 주간 옵션에 대비해서, 보자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만개가 돌아오죠. 로또 복권을 사듯이 매주 무요일에 배팅을 해보는 겁니다. 수익금으로 5장에 매수플레이로 진행하고 또, 또 평소때는 매도게임 매도게임이란 옵션 매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 옵션 매수하는 사람이 한 1년은 결과되어야 됩니다. 1년은 경과가 되어야 되고 20일 정도 어, 포지션 어,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예, 매도 또1 0 시간인가 또 우리 어, 투자가 또 데이 이시하죠 자국자국 쌓아서 만기일에 수익금으로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평소 때는 선물로 자국자국 자국 수익금을 모아놓는 거죠. 자 수익금을 모아서 만기일날 옵션에 베팅을 합니다. 자, 평소 때는 옵션 매수는 매수하는 건 금물입니다. 옵션 매수는 평소 때. 매수에서는 수익 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 옵션 매수자들이 다 나가떨어져요. 평소 때막 옵션 매수를 한단 말입니다. 콜 매수, 풋뭐 매수, 올라가니까 콜 매수, 내려가니까 풋 매수. 그 가도리장에 갇히면 막 그냥 총 나기처럼 계좌가 반토막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평소 때에는 옵션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옵션 매수는 언제 하나, 어, 고점과 저점을 돌파할 때 그때 옵션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옵션 매수 확인하는 날은 드물어요. 아무 때나 매수해서는 수익이 안 납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저 MACD를 활용해서 어 매매 시점을 한번 고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